고맙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레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음, 앞돌려치기입니다. 저번에 뒤돌려치기를 하셨죠? 자, 요번에는 앞돌려치기를, 음, 제가 시스템 없이, 음, 두께와 당점만으로 원하는 위치에 보내는 볼 시스템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 함께 가시죠. 자 앞돌려치기 시스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볼 시스템에 가깝죠. 아, 많은 고점자 분들, 뭐 중점자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랑 비슷하게 치실 겁니다. 어떻게 치냐면 일족구와 수구가 일자선상에 있고 뒤돌려치기를 치기에 불가능할 경우 앞돌려치기를 치시죠. 그럴 경우에는 일족구를 반 두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구는 중상단 단점이죠. 중상단 단점에서 조금 더 올려서 상단 단점을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 단점을 주시고 반 두께를 팔로샷으로 넣으면 공은 항상 여기 단쿠션에 1포인트나 반포인트쯤 오게 되어있습니다 뭐 약간의 팁 차이겠죠? 정확하게 무당을 줄수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저는 반 두께를 잘안 칩니다 8분의 3 두께를 어, 앞돌려치기를 칠때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어, 반뚜께를 치면 은 팁수 조정할 때스트로크다 어,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분의 3두께로 1팁, 2팁, 3팁, 무당 그렇게 나눠서 칩니다. 자이 비치는 8분의 3두께의 무당을 치는데 음, 저는 미들발로를 좋아하죠. 미들발로로 2.5레일 정도, 내지 3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게 치면 여기 반 포인트쯤 떨어집니다. 원 포인트 안쪽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자, 8분의 3 두께. 상단 무회전 주시고, 팔로 샷. 요쯤 떨어지죠? 음, 조금 길게 왔는데, 어, 대략 요쪽, 요 정도, 원 포인트 정도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각들, 음, 중간에 있는 공도 있겠죠? 중간에 있는 공도 똑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공도 8분의 3뚝께 무회전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미들발로 저는 미들발로 좋아하죠? 미들발로로 2.5 내지 3네일의 스피드로 치면 요 10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쳐볼게요. 요번엔 조금 짧게 떨어졌네요. 자, 왜그렇냐면 음, 일족구가, 1족구가 대략 장쿠션, 음, 큐선을 이렇게 해버리면, 장쿠션 원포인트 안쪽에 들어와버리면, 제 수구는 두껍게 맞으면, 밀리는 성질과 약간의 상단 당점으로 위한 곡구가 약간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투 포인트 정도 라인 선에 있으면 짧아지지 않겠죠?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공이 여기에 있다 치고, 팁수를 한번 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일자선상에 있을 때는 8분의 3두께 상단 무회전으로 2.5레일에서 3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발로 그죠? 여기서 기울기가 한 포인트가 되면 똑같이 8분의 3두께의 상단이죠. 상단당점의 완팀만 오른쪽으로 살짝만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치시면 또 10포인트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는 1tip, 두 포인트 차이는 2tip, 세 포인트 차이는 3tip, 그렇게 치시면 다 열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시탈를 해볼게요. 자, 큐서를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준이 되겠죠? 기울기 제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면, 이 정도가 기울기 한칸 정도 되겠네요. 기울기 한 칸. 그러면, 음, 8분의 3 두께에 상단 원팁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자, 10포인트가 떨어졌죠? 그러면 2팁, 3팁도 한번 해 볼게요. 자, 배치를 이렇게 나왔어요. 음~ 최선을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기울기 제로죠. 1, 2, 대략 2의 위치에 나갔습니다. 기울기 2죠. 그러면 8분의 3 두께의 어, 상단 2팁을 줍니다. 어, 상단 2팁당점은 어, 1시 반 정도 되겠네요. 1시 반 1시가 원팁, 1시 반이 2팁 3팁은 2시 당점입니다. 2시 3시 당점이 아닙니다. 2시 당점입니다. 자, 2팁 쳐볼게요. 8분의 3두께 2팁 1포인트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약간 길었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3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팁을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 기울기 제로죠. 1, 2, 연장선을 생각해서 요쯤 3이 되겠네요. 그럼 8분의 3 두께에 3팁을 주시고 3팁은 2시 당점입니다. 2시 당점을 주시고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자, 쳐볼게요. 8분의 3두께 2시 단점 음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10포인트로 떨어지죠. 이게 저만의 기울기에 대한 8분의 3두께 앞돌리기 기준이 됩니다. 자이 배치 말고도 1족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 8분의 3 두께로 똑같이 치시면 다단 쿠션 10포인트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처음에 시타를 했을 때 10포인트 근처였죠? 지금 20포인트에 나눠봤습니다. 음, 기울기 재료를 잡고, 8분의 3 두께, 상단, 무단. 자, 샷은 빨로우 샷, 미들 빨로우죠다 10포인트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쪽, 단쿠션 저쪽 10포인트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제수구도 일자선상을 만든 다음 8분의 3 두께 똑같이 쳐볼게요. 자, 다 10포인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겁먹지 말고 팔로만 넣으시면 됩니다. 어, 그 외에 음, 당점 변화는 여기서는 치기 힘들겠죠. 그죠? 20포인트나 15포인트 정도 갔을 때 똑같이 치시면 됩니다. 10포인트에 있을 때는 음, 한 팁을 줄여 주시면 되겠죠. 코너에 가깝기 때문에 회전이 회전량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팁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시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